오늘 어떻게 머리를 좀 잘라주면 될까? 네, 저번에 펌을 했는데도 어, 어. 위에 머리 많이 가라앉는 타입이고 어. 옆에는 좀 많이 뜨는 타입이라 이걸 위에는 좀 살아올리고 어. 옆에는 좀 가라앉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말 잘하네, 좋아. 그런 거 좋아해. 네. 일단 그런데 머리 자체가 얇으니까 네. 머리가 많이 붕 뜨고 이 네. 머리가 지금 부어올라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부어올라서 완전히 바가지머리로 돼있지네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체로 위쪽이 좀더 없어보이는 경향이 있잖아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좀 좀 최대한 많이 부각되게 더 좋아 보일 수 있도록 만들고 네. 네. 양쪽에 그럼 댄디하게 투블럭은 치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여기 뭉쳐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깔끔하게 잘라봅시다 오늘 투블럭 안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이쪽 안쪽에 머리가 많이 자라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놔둔 상태에서 지금 위에 머리를 좀 걷어내는 식의 어떤 형태를 머리 잘라주면 되는데 이때 비타고 비타구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윗머리를 들고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그 그, 어, 그동안 어느 정도 이게 배우신 그런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머리 자르는 거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응용해서 머리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렇게 되면 속의 머리랑 겉머리랑 같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좀 많이 가벼워졌지, 뭔가 네, 느낌이 사라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손님이 요구했던 어떤 무거웠던 옆머리 같은 경우 튀어나온 거다 없어지고 파마기도 조금씩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이 잘린 걸 보일 수 있죠.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잔털 제거 같은 것도 다 해주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끝날 겁니다. 보시죠. 그 클리퍼로 해가지고 자 최대한 가까운 데서 이렇게 클리퍼로 해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또 마스크 쓰고 잘라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힘드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다 잡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깔끔하게 댄디로 가는 거죠. 머리를 어디서부터 잘라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자르는 어떤 과정이 좀 약간 여기 잘랐다 저기 잘랐다 하시면 어 그런 부분에서 손님들도 어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초보명사 분들은 그래서 머리 자르실 때는 거의 대부분 먼저 어디를 컨택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 잘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듬어 달라고 한 부분도 있고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걸또 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지금 속의 머리는 많이 자랐기 때문에 굳이 속의 머리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살짝 치셔 가지고 이렇게 속의 머리랑 같이 연결할 수 있게끔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톡톡 쳐서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고, 오른쪽에 그 밑에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제 영상 중에 가위랑 빗을 이용해서 머리 자를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리퍼를 들고 또 라인을 정리를 하는 걸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이렇게 귀쪽 마스크 라인 잘 잡고 이렇게 해서 요즘 귀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라인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 라인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밑에 부분도 많이 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오늘 라인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딱 좋죠. 너무 많이 자르지도 않고 손님 입장에서는 가볍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한 80도 정도 들어가지고, 살짝 치시고, 라인 차시고. 거의 응용이에요, 커트는. 어떤 머리를 한번 잘 자르면요, 모든 머리들이 금방금방 눈에 튀면서 잘 자를 거예요. 손이 아주 그냥 가죠. 이렇게. 흰머리도 마찬가지. 뒷머리도 살짝 쳐서 걷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치세요. 이때 각도는 80도, 70도, 80도 정도 들어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뒷머리 라인은 살짝 정리 해주셔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이렇게 네, 이제 맨 밑에 머리 한번 잘라볼까요?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라인들이 보이면 그 라인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라인을 맞춰 주는 것도 좋아요. 대신 이때 각도는 80도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손님이 중간에는 머리가 없죠.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을 끊어 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쳐서 2mm나 3mm로 잡고 툭툭툭 쳐가지고 밑에 라인만 살짝 이렇게 어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시면 그 라인하고 어느정도 넣을 줄 맞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너무 끊어버리면 우리 손님 입장에서는 너무 어 이렇게 좀 너무 일자로 툭 나오는 것 같아서 미울 수가 있어서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데도 살짝 이 속의 머리랑 이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어느 정도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해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쳐줘야죠. 똑같이 이 라인, 가이드라인 잡았던 그 라인들을 잡고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그런 뭉친 부분들이 없어요. 그걸 이제 파마기에 의해서 뭉쳤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거의 마른 머리에서 머리 자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물기 살짝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거의 물기는 많지 않은 게 좋아요. 커트할 땐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이 부분도 그렇고 정확하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위쪽 머리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들이 많이 길기 때문에 어? 자꾸 이 부분이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먼저 위에 부분은 살리기 위해서 약간만 끝에만 살짝 이렇게 쳐주세요. 여기는 90도를 들고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가볍긴 하다, 이제. 어? 네. 스 <웃음> 그리고 이 부분들. 이분들은 부 요거, 요거는 좀, 요거는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층을 내듯이 이렇게 같이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이 부분이 가볍죠. 어때요? 많이 가볍을까? 네. 어, 이 부분이 아주 가볍잖아. 그거를 또 머리 앞머리도 많이 자르기 쉽지는 않지. 막, 네. 막 자르고 그러고 싶지 않아? 어, 너무 많이 자르면 편해 보일까봐. 마음이 안 편해? 네. <웃음> 오케이.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위의 머리 층은 많이 안 내면서 밑에 쪽을 라인을 잡는 게 좋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부분들은 그냥 끝을 살짝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뾰족뾰족한 것보단 약간 이런 식으로 끝에 부분이 좀 이렇게 뭉툭해도 어, 숱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좀 두꺼워 보이고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위에 잘라주고 밑에 잘라주고 라인 쪽 끝에 쪽을 살짝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손님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자 일단 앞머리 쪽도 마찬가지 좀 쳐서 앞쪽으로 살짝 모아 주시고요 우리 손님은 어? 네. 그리고 지금 이 라인에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머리를 살짝 붙여 가지고 이렇게 네. 좀 쳐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많이 부어오른 것도 다 잘라내서 훨씬 더 깔끔해졌고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좀 하얗게 자르는 거 싫어하니까 그어 네. 약간 좀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어떠세요? 머리 괜찮아요? 어 원하던 스타일 나와서 오케이 아주 만족합니다. 어 좋아 초보 미 용사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한번 가자. 네 파이팅. 어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웃음>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